양학수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오해와 편견들 이진수 원장님 해답을 알려주세요 16년 이상의 뼈 수술 전문의 이진수 원장님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준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